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윤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망고하울로 돌아왔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이 이번에는 제가 망고 니트류만 100만원어치를 쇼핑을 했는데요 제가 망고는 평소에 샀지 않던 브랜드인데 최근에 망고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니트류가 되게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액대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망고는 특히나 좀더 컬러풀한 니트를 만날 수가 있었고 금액대도 세일을 자주 해서 그런지 조금 착하게 더 느껴져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00만원어치 하울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되게 컬러풀하고 예쁜 니트도 많지만 또 우리 단점을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장점부터 단점까지 싹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고고고! 첫번째 니트는 파스텔톤 조합이 포인트인데요 소매부분과 허리 마감이 화면에서처럼 심플하면서도 볼륨감있게 마감이 되어서 더욱 볼륨감있는 연출이 가능한 니트였어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그레이 컬러는 그레이가 아니라 여러분 그레이시한 라벤더 컬러예요 카메라가 이 니트의 색감을 제대로 담지 못한게 진짜 아쉬울 뿐이에요 저는 이 니트 함량은 78% 아크릴, 22% 폴리에스터로 정말 보들보들하고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살짝 폭딱딱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니트 색감 자체가 파스텔톤이라서 그런지 입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 금액은 59,000원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겨울인데 화사하게 입을 니트를 찾으신다면 저는 주저앉고 이 니트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여름 쿨톤이라서 지금 보시는 배색을 선택을 했는데 웜톤 분들께 잘 어울릴만한 브라운 핑크 계열의 배색도 있으니까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와플 패턴이 전체적으로 있는 니트인데요 전체적으로 품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장은 제키 161 기준으로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기장이었고요 와플 패턴 덕분에 제가 오늘 리뷰하는 니트 중에서는 얇은 편에 속하는데도 많이 얇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와중에 와플이 되게 먹고 싶어요 쉰소리 그만하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아이보리랑 그레이 중간쯤 되는 에크루라는 컬러였는데 핑크 컬러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사이트 참고해주시고요. 혼용률은 63% 아크릴, 33% 폴리아미드, 4% 모라서 따갑거나 불편하진 않았고 편안하게 착용했어요. 저는 S 사이즈를 착용했고 금액은 59,000원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컬러도 패턴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편이어서 아무데나 잘 받쳐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패턴이 너무 심심하지 않은 니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세번째 니트는 기본 케이블 패턴에서 포도알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것 같은 개성 넘치는 니트인데요. 어깨는 볼륨을 주고 셔링을 넣었고 반하이넥으로 허리부터 네크라인까지 케이블이 쭉 이어져 있으면서 팔부분도 패턴이 달라서 전반적으로 좀유니크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니트였어요. 바지보다는 치마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여성스러운 니트였고 평소에 여성스러운 코디를 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 더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S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69,000원이었어요 혼용률은 52% 아크릴, 48% 폴리아미드로 부드러운 니트였고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패턴이 워낙 특이하게 나와서 솔직히 원단보다는 디자인값이라고 생각이 돼요 입으면 귀염귀염하니 아담한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어깨 셔링 때문에 저처럼 좀 어깨가 좁아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입으시면 오히려 딱일 것 같아요 네번째는 색상이 너무 예쁜 파스텔 블루톤의 니트인데요 네크라인 볼드한 느낌으로 디자인되고 니트가 볼륨감 있게 연출되는 디자인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사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가끔 후기들 보면 따갑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망고에서 만든 이 니트는 혼용률이 57% 아크릴, 43% 폴리아미드로 알파카나 울이 안 들어가 있어서 따갑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물론 색감도 마음에 들었지만 부들부들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는 게또 무게감은 가벼워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다만 어깨랑 팔 이은 부분이 다른 니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속옷끈이 내려갔나 싶은 착각을 자꾸 들게 만드는 니트였어요. 기장은 엉덩이 반 정도 가리는 그냥 기본 기장이었고 저는 S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69,000원으로 가격이 조금 더 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았고요. 저는 블루 계열을 워낙 좋아해서 스카이블루를 선택을 했는데 컬러는 아이보리, 브라운, 라이트 핑크까지 총 4가지 색상이었으니까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니트는 레이스 패턴으로 짜여진 니트인데요. 대놓고 시스루는 부담스러운데 은근 시스루는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이고 패턴도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해봤어요 신축성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입고 있으면 편안했고 패턴이 레이스처럼 되어 있어서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망 홈페이지에 스타일링 되어있는 것처럼 편안한 청바지 니트 안으로 모두 넣어서 입고 그 위에 심플한 벨트 하나 하는게 가장 예쁠 것 같아요 플리츠 스커트 안쪽으로 넣어서 입어도 더욱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용률은 53% 아크릴, 30% 폴리에스터, 15% 폴리아미드, 2% 엘라스탄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얇은 니트라서 이너로 입기 딱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요. 가격은 59,000원이었어요. 망고는 대부분의 니트가 59,000원인데 세일 때를 노려서 잘 구입하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지난 할로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자라의 시스루 레이스 블라우스 블랙 컬러랑 대조되는 화이트 도트무늬 시스루 티셔츠를 소개해드릴게요. 완전 시스루여서 단독으로 입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안에 끝나시 같은 이너를 입으며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입을 수 있고 겨울에는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 손목 부분이 찰랑찰랑 거려가지고 맨투맨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저처럼 색감 있는 니트랑 레이어드 하시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저기 스타일링 하기 좋으실 거예요 원단은 100% 폴리에스터로 솔직히 고급진 원단은 아닌데 디자인에 디테일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45,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았어요 세탁기에 넣으면 금방 망가질 것 같고, 금방 마르는 가벼운 원단이니까 손으로 조물조물하면서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s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진짜 잘산것 같아요. <웃음> 일곱 번째는 방금 전 시스루 티셔츠랑 함께 레이에도 했던 니트인데요. 색상이 진짜 오묘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트에는 버블건 핑크라고 되어있는데, 핑크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톰해서 포근하다는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니트 앞부분은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듯한 느낌의 패턴이 있는 반면, 뒷부분은 굵은 골지로 짜여진 니트라서 앞뒤 반전이 있는 니트이고, 디자인보다는 솔직히 색감에이 니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레드브라운이 잘 어울리는 웜톤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니트이고 혼용률은 58% 아크릴, 42% 폴리아미드라서 까슬거림 전혀 없이 착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XS 사이즈가 품절이기도 하고 오버핏이 워낙 좋아서 S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니트 디자인 자체가 여유있게 나온 니트라서 그냥 정사이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장은 엉덩이를 다 감싸는 기장이었어요. 금액은 69,000원으로 솔직히 저렴하진 않은데 따뜻하고 부들부들해서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니트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면 니트인데 색감도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우유빛이어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가운데 부분이 V 형태로 짜여져 있고 손목 밴딩이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패턴도 마음에 들었어요. 뒷부분은 일반 골지니트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청 빡빡한 짜임은 아니지만 성글성글한 짜임도 아니어서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단독으로 입는 게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니트였어요. 다만 100% 면으로 만들어진 니트라서 살에 닿았을 때 포근하기보다는 조금 차갑다는 라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원단 특성상 간절기 때 손이 더 자주 갈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컬러는 총 3가지였는데 저는 노란기가 없는 우유빛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린과 블루 총세가지 컬러이고 금액은 너무 착하게도 39,000원 이었어요. 퀄리티 대비 가격이 착하다고 느껴져서 꼭 추천해드려야겠다는 생각했던 니트예요 아홉번째 니트는 앞,뒤,팔, 배색이 모두 다 다른점이 돋보였던 니트예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삼총사가 다 모여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던 니트였고요. 촉감은 또 어찌나 부들부들한지요 심지어 팔부분은 한번 접어서 기본 패턴의 니트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어요. 64% 아크릴, 24% 폴리에스터, 12% 폴리아미드로 부드러우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적당한 두께로 실내에서는 충분히 단벌로 입어줘도 괜찮았어요. 여유로운 핏이고 밴딩이 하나도 없는 니트라서 어떻게 스타일링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느낌을 줄수 있고 팔이 좀 길게 나와서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요 금액은 59,000원 이었어요 열 번째 니트는 우선 엄청 따가웠어요 팔을 넣자마자 직감적으로 아 이건 못 입겠다 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돼서 잠깐 입고 바로 벗을 수밖에 없었던 니트예요 금사가 많이 섞여있는 니트였고 카메라에는 거의 안 잡혔지만 실제로 보면 반짝거림이 있어요 조명이 많은 곳에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반하이넥인데 목 부분, 손목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만 밴딩이 조금 더 골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니트예요 패턴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고요 앞판과는 다르게 뒷판은 시스루로 패턴이 전혀 없는 얇은 니트였고 블랙 속옷을 입어주면 은근 섹시할 것 같아요 48% 아크릴, 35% 폴리아미드, 16% 의 모, 1% 폴리에스터가 들어갔고 금액은 59,000원이었어요. 화려한 장미처럼 예뻐서 입었는데 사방에서 저를 찔러대는게 세상 아쉬운 니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다리 들어간 니트인데요. 진짜 부들부들했어요. 제가 방금 전 따가운 니트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컬러는 네가지였는데 저는 다크그린을 선택했어요. 제가 진짜 그린 컬러는 절대 안 사는데 잠결에 장바구니에 넣었나 봐요. 근데 또 너무 기본 컬러만 있으니까 이런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도 되겠다 싶었고요. 기본 핏이라서 정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진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만한 기본 이너 니트였고 짱짱하고 탄탄하고 잘 늘어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혼용률은 60% 레이온, 40% 폴리아미드이고 저는 S 사이즈 구입했고요. 가격은 39,000원으로 아주 착합니다. 이번 니트는 제가 정말 정말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니트인데요 모델컷을 봤을때는 그냥 무난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입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드는거였죠 우선 부드럽기가 하, 웬만한 니트 저리 가라였고요 제가 최근 입어본 니트 중에서 가장 부드러웠다면 어떤지 아실까요? 그리고 엄청 두툼해서 입고 촬영하는데 땀날 뻔했어요 91% 아크릴, 5% 폴리에스터, 4% 폴리아미드로 합성 섬유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통기성은 좋은 편이 아니지만 그만큼 보호성은 좋았고요. 이거 하나에 파카 입고 나가도 춥지 않았어요. 쫀득쫀득한 모찌 느낌의 니트라서 몸에 촥 감기는 느낌이었고 두꺼운 골지라서 엄청 잘 늘어나더라고요. 손목 부분에만 밴딩이 있고 허리는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어서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 가격은 69,000원으로 약간 비싼 감이 있지만 입어보시면 제가 왜 극찬했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연한 소라색의 케이블 니트인데요. 되게 얇고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이너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이 니트는 날개뼈 있는 부분에 짜임이 듬성듬성해서 아주 살짝 그 부분만 시스루가 되는 니트이고요. 다른 니트는 앞판이랑 뒷판 디자인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니트는 뒷판까지도 모두 케이블 짜임이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컬러는 아이보리와 소라색 두 컬러였고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혼용률이 53% 아크릴, 42% 폴리아미드, 5% 모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엄청나게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초특급 예민한 피부를 가진 제가 입었음에도 큰 불편함 없었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 핏이니까 정사이즈 추천해드리고 금액은 59,000원이었어요. 14번째 니트는 면 니트인데 이 니트는 60%가 면이고 40%가 아크릴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면 니트보다 훨씬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혼용률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어떻게 섞이느냐 얼마나 섞이느냐에 따라서 니트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재밌더라고요이 니트는 구멍이 숑숑숑 난 와플 패턴의 니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번 짜여진걸 보실 수있으실거예요 분명 구멍이 송송송 나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쪽에 또 짜임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컬러는 차가운 아이보리보다는 따뜻한 밝은 아이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역시 S사이즈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39,000원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면 니트랑 금액이 동일한데 어떤 게더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계절에는 이 니트를 추천해드릴게요. 15번째 니트는 헤더 그레이 컬러라서 진짜 컬러 하나만 보고 구입한 니트예요. 제가 그레이 컬러 정말 좋아해서 대부분의 겨울 니트가 그레이톤인데 세상에 같은 그레이는 없다고 조금씩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남들이 보면 제가 온 세상 그레이를 다 모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니트 디자인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브이넥인데 너무 깊이 파여있지 않아서 좋았고요. 기본 니트인데 여유핏이라서 딱 달라붙지 않아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71% 아크릴, 26% 폴리에스터, 3% 엘라스탄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따갑지 않았고요. 허리 부분에 밴딩이 있지만 무늬만 밴딩이라서 살짝 바지를 넣어서 입어주시는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기장은 엉덩이를 다 덮어주는 기장이었고, 스몰 사이즈에 4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가격도 착한 편에 속하죠? 지금부터는 하이넥 스웨터들을 보여드릴건데요. 지금 보시는 스웨터는 넥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버핏이어서 어디 하나 조여지는 데 없이 완전 편안한 니트였어요. 이 제품도 금사가 섞여있는데 63% 아크릴, 43%, 어 34% 폴리에스터, 3% 에라스탄으로 우리 안 들어가 있어서 따갑지 않았어요. 기장은 굉장히 길어서 허벅지 중간쯤 내려왔고요.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키가 만약에 아담하시다면 오히려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고 중간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엄마 옷 뺏어 입은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S사이즈 구입했고 금액은 59,000원으로 터들랙 치고는 오히려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열일곱 번째 터들랙 니트는 니트가 두껍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볼륨이 살짝 있는 그런 니트였어요. 컬러는 아이보리와 블루 컬러 두 컬러였고 블루에는 화이트가 아주 살짝씩 섞여있는 느낌이 좋아서 전 블루를 선택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여유 있어서 편안하게 입어질 것 같은 니트이고 목 부분이 너무 늘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조여지지도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손목과 허리 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한 볼륨감을 살려주니까 솜사탕 같은 느낌이 들게됐어요 70% 폴리에스터, 21% 아크릴, 6% 모, 3% 엘라스탄으로 솔직히 살짝 따가운가? 싶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특급 예민쟁이니까 외장에서 직접 입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했었고 금액은 69,000원입니다 패턴이나 원단, 색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서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번 터들랙은 패턴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마치 빗살무늬 토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컬러도 사이트에는 핑크라고 적혀있었는데 솔직히 코랄과 브라운의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오묘한 컬러예요. 너무 얇지도 두툼하지도 않은 니트였고 빗살무늬 패턴이 전반적으로 조금 슬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길이는 허벅지 반 정도를 덮는 긴 기장이었고요. 팔부분도 오히려 기장은 길었는데 전반적으로 품 자체가 엄청 여유로운 그런 오버핏은 아니었어요. 정사이즈 구입하셔도 될것 같았고 저는 스몰사이즈 5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조금 2% 부족한 니트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번 니트는 아주 쨍한 블루 컬러의 오버핏 니트인데요. 우선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터들렉이 두툼하면서도 너무 조이지 않고 볼륨감이 있어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63% 아크릴, 28% 폴리아미드, 7% 모, 엘라스탄이 2% 조금 섞여 있어서, 솔직히 모가 조금 섞여있다 보니까 엄청 부드러운 맛은 없지만 단독으로 입으시기에는 충분히 부드러웠고요. 오버핏이라서 전반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기장이 길어서 너무 아담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컬러는 쨍한 그린, 쨍한 블루, 그리고 웜톤 아이보리 세가지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 금액은 59,000원이었는데 다른 스웨터들에 비해서 솔직히 가성비 좋다는 느낌 받았어요. 블랙코트 안에 이런 쨍한 니트 포인트를 입어주면 생동감 넘쳐보이고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터들랜 니트 드레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최애 컬러인 그레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헤더 그레이 컬러의 니트랑 똑같은데 기장만 다른 느낌? 처음에 저는 왜 같은 니트가 두 벌이나 왔나? 제가 두 벌을 주문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기장은 제키161 기준에서 발목에서 한 5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 저처럼 기존에 입고 있던 청바지 위에 입으셔도 되고 레깅스, 스타킹, 요즘에 유행하는 뭐 레더 팬츠 등등 레이어드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느낌스가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허리 부분에 어떠한 벨트를 어떠한 두께, 어떠한 컬러의 벨트를 둘러주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한 가지 옷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내는 걸 좋아해서 기본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느낌을 낼수 있겠다 싶으면 구매를 함, 하는 편이거든요 터들렉 부분이 너무 조여지지 않고 길게 나온 터들렉이라서 턱 끝까지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71% 아크릴, 26% 폴리에스터 3% 엘라스탄이라서 부드러웠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도 세상에 59,000원이었어요 기장이 긴데 59,000원이라니 전 추천을 안할 수가 없네요 자. 지금까지 망고하우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